실리콘 작업 경력자가 작업 중 자발성 뇌출혈로 쓰러진 경우 재해가 아니므로 재해 1급 후유장의 급여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고법 2 0 0 4나7 4 9 0 도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가이 사건 사고가 보험약관상 제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건축용 실리콘이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화학물 및 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코드 X49 항목에 포함되는 물질인 사실은 인정되고 밀폐된 공간에서 건축용 실리콘을 지속적으로 흡입하는 것이 일시적인 높은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재보험 사고의 요건 중 우발성이란 고의적인 사고와 반대되는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며 이러한 우연성, 후유장애 간의 인관계는 과 수익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는 바이 사건 사고가 불의의 건축용 실리콘에 의하여 중독 및 노출되어 발생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 1, 2보험 약관 현상 제분류표에서는 질병 또는 체력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8년 이상 실리콘에 노출된 환경에서 작업 외벽 코킹 경력은 약 20년을 해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해는 장시간에 걸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중독성 있는 독성물질인 실리콘 성분을 흡한 입 결과 그 실리콘 성분이 누적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 1, 2보험 약관에는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한국표준 질병사인 분류상 A00에서 R99의 분류가 가능한 것은 재분류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진단명이 자발성 뇌출혈, 뇌실질 뇌출혈은 KCD상 I61에 해당하는 사실. 사정이 이하다면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1, 2보험 약관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쟁점 나 약관 규제법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1, 2보험 약관은 기타 고체 및 액체 물질, 가슴이 중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KCD상 A00에서 R99의 분류가 가능한 것을 재분류해서 제외하고 있는 바 KCD상 A00에서 R99의 분류가 가능한 것은 주로 내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병 분류이므로 이를 재분류해서 제외한다고 하여 계약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규정이라고 할수 없고 위 규정은 보험회사의 면책을 광범위하게 인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를 특정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 규제법을 위반하진 않아야 했습니다. 쟁점 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재해가 아닌 경우에는 재해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약관 조항을 명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청약서에는 보험약관과 가입자 보관용 청약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약관의 중요 내용 및 품질 보증에 대한 안내를 받았음 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곳 바로 옆에 원고가 서명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이름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 할 것이며 원고가 피고들이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급 재후유장의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